인게맨 로블록스 여러분들 오늘 아주 재밌는 게임을 갖고 왔어요. 바로바로 바로 장벽 전쟁. 자 반대편에 블루 팀이 있는데 이 삽으로 땅을 파거나 벽을 파서 블루 팀을 못 나오게 그리고 죽이면 됩니다. 인게맨. 자 그럼 우리 땅에 파져 있네 여기. 일로 가볼까? 가자. 어, 네. 야 이거 파 넓게 파 넓게 파 넓게 파 넓게 파 넓게, 파, 넓게. 아, 파. 자 반대편은 몰래 넘어가서 우리 블루팀들을 사살하는게 이 게임에 야 이거 순식간에 파니까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엄청 넓어지는데? <웃음> 자와 비밀기지다 자 비밀기지다 비밀기지 오. 아 이거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아, 파는 이렇게 재밌냐 아, 야 근데 누가 우리 아래 파는거 같지 않냐 우리 떨어뜨리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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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다 맞다 맞다! 왔다! 왔다!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가야, 대기 대기 잠깐 대기!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블루디 블루디 블루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으아. 뭐야 뭐야! 뭐야. 여기 누가 숨어 들어갔어요! 어 뒤에 뒤에 뒤에!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이게 블루디 블루디 있다 이게 블루디 쫓아온다! 오마에와 뭐 신데이루! 야 옆에 옆에 야 어. 옆에! 어. 어. 박들이 우리 미오님을 안되겠다. 작전을 작전 변경, 작전 변경, 작전 변경 따라와, 따라와. 자, 일로 쭉팝시다 잠깐만 쭉 하고 점프만요. 만들어 놓는 거야. 유인한 다음에 점프에 못 깨면 은 무조건 떨어지게 만드는 설계하는 거지. 아, 일자로만 파 넓게 파면 안 돼. 어? 누가 이거 만들어놨네?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불이 있어. 어, 어, 이거 불이 아까 불이 우리가 이거같까자리 있... <웃음> <웃음> 빨리 불어불닌불어불리불어불어불어불어불어불어불어불어불어불어불어불어불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쪽으로어 됐다 적팀이다 적팀이다 와 이, 우리 사람 깨? 진짜 많아 가 가자! 아 중복해도 될거같은데? 헛!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죽어라! 죽어라! 자, 어, 칼 떨어지는 거 봐라. 이제 파란 팀 아래 저 닦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리스본 태어나자마자 못 온다고? 아, 어, 파란 팀 벽에 다가면 데미지 들어와. 아, 진짜? 파란 팀 벽에 다가면 안 된대. 어, 야, 야, 야, 야, 어, 어, 어, 야! 야, 야, 죽었다. 아, 파란 팀 녀석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주. 어? 그러는구만 자 우리 레드팀에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제가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파란팀 아래쪽 깎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전략도 말해주고요 어, 우리 못오도록 여기 깎고있어 오.. 인도덕들 봐라 헉!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컷 <웃음> <웃음> <웃음> 안되겠다 이거 몰래 아래로 내려가야되네 우리, 우리 기지도 깎이고 있었잖아 우리 기지 엄청 많이 깎였어 <웃음> 우리 기지도 깎이고 있네 우리 기지 이거 땅 없으면 이제 우리 계속 떨어지기만 할거 아니야 아 파란색 들어왔다! 아 이게 근데 싸우는 것보다는 땅을 파서 아예 땅이 없게끔 와얘못 오게 어 이거 다 깎고 있어 얘가 파란색이 어떡해! 어디, 어디, 아 어떡해! 우리 어떡해! 파란팀 가봐! 파란팀 가보면은 어... 우리팀 아래 다 깎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팀 스파이 있어! 야 우리팀 땅이 왜 점점 깎이냐 이거? 큰일난거 아니냐? 우리팀이 우리 깎고 있어 우리팀이! 님들 우리팀을 깎으면 안돼요 우리팀 깎으면 안돼! 여기 깎으면은 안된다니까? 가자 응 그래, 정... 음, 따라와 내가 먼저 갈게 어, 예, 예, 예, 얘부터 얘부터 예, 두... 오 너무 많아 간다 보헤벌! 와 간다 보헤벌! 요 뭐야 세발 이기가 3대1 이겼어 리아가 와, 뭐야? 와카미가리가 서리아가 아가아가지마가서가서아가서리아아가 서리아가 서아가서아가서가서아가가 뒤에, 뒤에, 뒤에. 어, 아 뒤에, 뒤에 가 적팀 아래를 할 거예요. 적팀 아래 리스폰 지역을 아예 다 파버리겠습니다. 아 여기가 적팀이구만. 후 이거 언제다 파냐? <웃음> 좀 많이 녹아내겠구만. A few minutes later. 여기서 봐. 어위아야 이제 파. 한주한주야 여기 우리가 이제 캐리하자. 좋아. 아예, 그냥, 나오지도 못하게, 그냥. 야, 이거, 오토마우스 켜야겠는데? 야, 리아 왜 이렇게 빨라, 너, 근데? <웃음> 진짜 빠르다, 너. <웃음> 야, 너왜 이렇게 빨라? 진짜? 엄청난 딸깍 소리. 와. 진짜 빠르다. <웃음> 야, 리아야!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망을 볼게. 카메라 되게, 우리 눈치챘어. 이거 올려고 어, 있어. 걱정하지 마. 이야뒤뒤뒤뒤 뒤. 뒤, 뒤, 뒤. 들어오고 있어. 이거 죽었어? 어. 아니 난 있어. 어 야맨쿤 왼쪽으로 빨. 어 가민다리 교큐 이치노카타. 어 병영 일섬 역시 리야 믿고 있었다고. 구독. 근데 우리 오, 서로 오, 막 아래 땅 파면 큰일 난다. 난리나? 나 이제 스폰지역에서 글로 못가 왜? 이미 기지 끊겼어 우리 기지 고립당했다 우리 기지 나 우리 어? 죽으면 이제 끝나? 아야아니야 아니야. 그.. 그.. 상대편 기지로 가는 길이 완전히 끝났다 뭐야? 진짜 이.. 리아님하고 여메님이에요? 네.. 네 맞습.. 아.. 아아 아, 왜 죽여? 나일 시키려, 시키려고 했는데 <웃음> 야 팬한테도 과감하지 않아 적팀이면 죽이는 역시.. 이름의 색깔이 다르면 죽여야 했는데 혹시 기사 때고만. 어, 왔다 왔다 왔다. 야야 야. 야 큰일 났다 대키 대키. 대키 대키. 에키네키센. 야, 우리 기지들 지금 난리 났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아, <웃음> 야, 우리 기지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 우리 기지야 우리 집에 트롤이 있어. 아, 님, 님. 그만 깎으세요. 제발요. 왜 같은 뒷걸 깎는 거야? 네, 그만 깎으세요. 와, 미호야, 이게 뭐야? 어떻게 이치. 가, 이게? 아아 미호야, 미호야, 아뒤 봐봐. 아 뒤에 봐봐. 아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 너 똑똑하다. 이렇게 올라가서 점프를 하면은, 점프. 맨 꼭대기에서 점프하면 올라갈 수 있겠지? 아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오케이 자, 여기를 끊어자 <웃음>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될까 어... 될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안 돼! 웃음> 와 이렇게 길을 끊어버리네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장벽 정제 해봤, 해봤는데 땅을 파서 이렇게 몰래 침입해가지고. 상대방을 격파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길이 없어져가지고 싸우지도 못하네요.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 위에 누구야, 저거. 마음에 안 드네? 쟤만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거슬린 파란색이 왔어요. 흡! 흡! 병력 일섬 컷. 자, 그러면은, 저희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안녕